안녕하세요. 노래 불러주세요. 아,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네. 같이, 같이 지팡이 지, 품이 되겠다. 어, 지금 이제 끝났대. 지금 시간. 빠잉. 안녕하세요. 화석. 화석패. 네, 있어요. 보여드릴까요? <웃음> 오 아이고 감동받겠다 진짜 아이고 너무 좋아하네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빠잉 음, 너무 좋다 이거 이 이벤트 너무 좋다 방금 나 진짜 되게 감동으 울컥했어 팬분도 약간 너무 울컥하시더라고 그거 보고 또 울컥했어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스탠딩? 아, 스탠딩 콘서트 안 아, 힘들겠어요. 아, 나 여기 목에 점두개 생겼다. 응, 여기... 여기 하나둘... 안 좋은데 알겠어. 입니다. 아, 알겠어, 알겠어. 빠잉... 되게 좋다. 안녕하세요. 시, 시, 시작! 짝, 짝! 딴, 딴! 딴, 딴! 후! 아니, 지옥크 너무 마음에 든다. 왜?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지옥구라고 불러주세요, 지옥구. 지옥크짱 이렇게 불러주세요. 왜? 어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. <웃음> 어 우리 시간 다 됐대 빨리 빨리 빨리 자연나라 아, 아이스데마스 기분 좋아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날 좋아할 수가 있지 <웃음> 신기하다 됐다 안녕하세요 <웃음> 아 반가워요 3 4살 성인국이에요 <웃음> 어 나중에 나중에 우리 팬들은 어몽어스 한번 해보자 다들 어몽어스 연습해봐 진짜로 아안했어아 <웃음> <웃음>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다. 진짜. 막 그러고 있어. 얼굴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감정이랑 컨디션이 있잖아. 그게 막 전달되잖아. 그쵸? 너무 좋아. 너무 좋았어.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, 진짜. 그리고 각성했어. 자주 나와야겠다. 자주 소통해야겠다. 진짜. 서인국. <웃음> 한번 <웃음> 나올게요. 진짜 사진 나올게요. 다 해보자. 하고 싶은 거다 하자. <목소리> 안녕. 어, 영상 통화 이렇게 끝났는데 많은 다른 분들이랑도 더 하고 싶었는데 얼마 몇분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요. 나중에 어... 기회가 되면. 어, 또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거 만들게요 안녕